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화증권도 마지막 강의 제3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9강도 전자선화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 앞에 시간 제38강에서 의와 1990년 CMI 전자선화증권 규칙과 어, 볼레로 선화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상법상 전자선화증권의 이, 이, 법률관계와 전자선화증권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상법상 전자선화증권이라는 것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상법 제862조 제1항에 따라서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화증권을 얘기합니다. 어, 상법에서는 862조의 한계종권을 두고 있는데요. 발행과 효력에 대한 원칙만 규정하 있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의 개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862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전자 서면 방식과 전자 등록 방식 중 전자 등록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전자선화증권의 등록 기간의 지정 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상법 제8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어, 상법의 시행령인 어, 전자선화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치, 규정 규정에서 전자선화증권의 정의를 규정하고 상법 규정의 위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고 종이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어,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얻어서 어,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전자선화증권의 발행이라고 어,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어,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용으로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록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선라증권 등록기관은 법무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서 전자선라증권의 발행 등록 양도 서면선라증권으로의 전환 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점을 얘기합니다. 등록기관의 지정요건은 상법 제862조 1항에 따른 전자사화증권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법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 기술 능력으로서 어, 다음의 기술 인력을 합한 수가 1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및전자계산기 조직 어, 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 어,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관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비상폭구대책 및 침해사고의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무역관련 금융업무나 해운물류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이한 사람 중에 1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요. 그 다음 재정능력으로는 다음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20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건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운송인, 송화인 또는 수화인등 등록기관의 이용자가 전자선라증권이 등록해서 양도 제시 등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전자선라증권의 송수신 일시를 확인하고 전자선라증권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전자선라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 및 장비, 그밖에전자선화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위사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영 절차와 방법, 전자선화증권 시행규정 제13조에 따른전자선화증권및 관련 전자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수행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등록기관의 업무 준칙을 갖추어야 하고, 전자선화증권 시행규정 제3조 1항을 적용하면서 기술적 이유나 권리사용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위사 시설 및 장비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및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위사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될수가 있고요. 어,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로는 어,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의 정관, 전자선화증권 시행규정 제4조 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 업무 준칙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전자선화증권 시행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어, 법무부 장관은 전자정보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공동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 하며 어,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냐는 경우에 첨부하도록 하여 합니다. 어, 법무부 장관은 등록기간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전자사화증권 시행규정 제3조 1항 제5호의 업무 준칙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전자산화증권 지행규정 제4조 제1항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순자산,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및 등록 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등록기관, 지정사실, 지정받은자의 명칭, 주소, 지정일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합니다. 어, 지정요건의 변경과 관련해서 등록기관은 등록기관으로 지정된는전자사화증권시행규정 제3조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어, 동 제5조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등을 점검한 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정의 취소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은 등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법인의 합병,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정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하고 지정 취소를 하면 지체 없이 금융을 권보에 게재하고 본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합니다. 다음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은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하려면 상법 제8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화증권의 법정기재사항 운송물의 수령지 및 인도지, 전자적 방식으로 재현된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 포함된 발행등록신청전자문서에 운송인의 국민전자서명과 송하인이 전자선화증권 발행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해야 합니다. 운송인은 전자선화증권 시행규정 제6조 1항에 따라 발행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관에 그 전자선화증권의 약관 비용을 송신하여야 하고 다만 약관이 사전에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전자선화증권 시행규정 제6조 1항의 발행등록신청을 수신하면 전자등록부에 제1항의 정보와 약관의 내용이 포함된 발행등록을 하는 즉시 이를 송화인에게전자문서로 송신해야 하고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상법 제852조에 따른 선화증권, 제855조에 따른 용성계약부 선화증권 및 제86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85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용선을 선박소유자로 보고 송아인은 용선자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전자선화증권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화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따라서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이는 종이 서라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액이 있고 이러한 방식에 의한 전자문서를 수신한 자는 종이 서라증권을배서에 의하여 교부받은 소진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전자 서라증권의 권리자가 전자 서라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 서라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송신하여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양도신청전자문서에는 첫째, 전자서라증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두 번째, 양수인에 관한 정보, 세 번째, 양도인의 공인전자서명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도신청을 수신한 등록기관은 전자등록부의 전자서화증권 시행 규정 제8조 제2항 각호로 열간 정보를 포함하여 양도에 관한 기재를 한후 즉시 양수인에게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양수인에게 전자선화증권 시행규정 제8조 제3항의 송신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양수인, 양도인에게 수양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전자선화증권을 양수하려는 양수인은 미리 등록기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음 기재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전자서화증권의 권리자가 전자서화증권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변경 신청을 받으면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운송인은 전자서화증권 시행규정 제 9조 2항의 통지를 받으면 등록기관에 그 승낙 여부를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운송인으로부터 전자선하증권시행규정제구조상항의 승낙 여부에 관한 통지를 받으며 즉시 그 내용을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이 경우 운송인이 기재 내용의 변경을 승낙하였으면 전자등록부 기재 사항을 변경한 후 통지해야 합니다. 어, 다음은 서면선하증권의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등록기관은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로부터 전자선화증권을 서면선화증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에게 서면선화증권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재현된 기명다린 또는 서명은 상법 제853조 제1항의 기명다린 또는 서명으로 봅니다. 등록기관은 서면선화증권의 뒷면에 전자선화증권의 양도에 관한 기록을 기재하여 합니다. 서면선라증권의 뒷면에 기재된 양도에 관한 기록은 배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등록기관은 서면선라증권을교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부의 서면선라증권으로의 전환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전자선라증권의 전자등록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운송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전환교부된서면선라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이 그 정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전자선화증권 등의 보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선화증권 시행규정 제3조 제1항 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업무 준칙에는 전자선화증권 및그 발행, 양도와 양수, 전환 변경 등에 관련된 전자기록을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 인도 한 달로부터 10년,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선화증권 기록이 작성된 날로부터 10년, 어, 서면 선화증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전자선화증권의 전자등록부를 폐쇄한다으로부터 10년 이상 보존하는 내용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어, 다음은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전자선화증권의 법적 효력은 상법상 종이선화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어, 가지고 있다고 할수 할수 있겠습니다. 전자선화증권에는 종이선화증권의 기재사항인 정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송화인 또는 용선자가 이를 수신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 운송물의 인도청구와 관련해서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가 운송물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송물 인도청구있듯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전자선화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이를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운송물 인도청구가 있으면 등록기관은 전자등록부에 해당 전자산화증권이 더 이상 양도될 수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운송물 인도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인도를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를 기재한 전자문서를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이를 즉시 운송물 인도청구를 한 전자산화증권의 권리자에게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음 운송물 인도와 전자 선하증권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등록기관을 통하여 운송물 인도 청구를 받은 운송인은 청구인이 전자 등록부상 전자 선하증권의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운송인은 운송물 을 인도하면 수령인 및 인도 날짜를 등록기관에 전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등록기관은 즉시 전자 등록부에 기재한 전자 등록부를 폐쇄하고 운송인과 수령인에게 전자문소로 통제하여야 합니다. 아, 이러한 방식으로 운송물이 인도될 때에는 운송인에게 전자선화증권이 상환되것서로 보게 됩니다. 어, 다음은 전자선화증권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자선화증권은 학계, 업계 및 국제기구에서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것이 완벽한 제도로 정착되고 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가상적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법책에서 물건적 혈액이 인정된 유형의 선화증권을 실질적으로 직접 점유하는 대신 무형의 자료를 컴퓨터라는 제3의 기구에 내장시켜놓고 어떻게 종이선화증권과 동일한 법적 혈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MI 규칙, 또볼레로 그 선화중권이라든지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CMI 규칙의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만 그 개인키의 소지인의 지시에 의해서 그 권리가 양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선화중권의 권리에 의지는 배서에 의하도록 한 강인법과의 저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키가 제3자에게 사기로 이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보 전송 정보상의 보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일단 미흡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이제 그어어떤 어, 제도상의 문제뿐만 아니고 어 제가 잠시 설명을 앞에 시간에 드렸습니다만은 어, CMI 규칙상으로는 운송인이 전자서명증권을 발행한 할수 있도록 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전자 어쨌든 선화증권의 유통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운송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송한후에 운송물을 인도해 주는 이런 상황에서 운송인이 선화증권 소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 권리와 의무 관계입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선화증권이 유통이 됐을 때 예, 최종적으로 어, 정당한 소진에 대해서 운송이 운송물을 인도 청구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무송물을 안전하게 인도를 해야 되는 이러한 의미를 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 동시에 선화진권은 매매 대금의 결제 과정에서 이런 매매 대금, 즉 신용장 대금이라든지 환음 대금에 대한 어떤 담보적인 기능을 하는데 이것은 은행에서 이러한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자화한다는 것은 어, 이러한 대금을 결제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어, 이러한 그 시스템을 은행이 운영하기를 원할 것이고요. 또 운송인 입장에서는 은행이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어, 여기에서 만약에 어, 운송물이, 운송물이 잘못 그전자상화증권이 양도됨으로 인해서 어, 미스 딜리버리가 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운송이 인 지게 된다면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 시스템으로는 운영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 이렇게 되다 보면 은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 시스템과 어, 결국 선화증권의 그 운송계약 이행 시스템과의 사이에서 이것을 결합시키는 것이 어, CMI 규칙에서나 뭐 본래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 이런 한계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 누구든 불안해 할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볼레로 시스템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증권의 양도성이라는 것은 증권이 양도되면 증권상의 권리가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레로 시스템에서는 권리의 이전에 지명채권 양도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이전되는 방식으로 권리가 양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증권의 양도가 당연히 권리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통선화증권으로서의 성질을 스스로 부인하게 되어 모순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권리로 선화증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선화증권이라기보다는 해상화물운송장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뭐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했더라도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는 권리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전자 시스템 안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 결국은 선화증권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본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점이 그 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선화증권에는 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요 어, 또 우리 상법의 규정은 볼레로 시스템을 상당히 모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하고 이 등록 기반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으로 이렇게 등록 어, 운영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어, 이런 볼레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음, 한계점이 우리 상법상 전자상거래증권의 등록 기관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어,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전자선화증권이 활성화되기는 어, 여전히 상당히 어렵지 않다 생각합니다 을 어, 이러한 이제 한계에 따라서 선화증권을 포함한 전자문서 교환 방식에 의한 무역 운송 서류가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승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첫째, 운송인, 송화인, 권리양수인, 최종 수화인 및신용장의 개설, 인수, 지급 등 관련 은행이 동시에 전자문서 교환 방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조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운송인도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운송인만 그런 게 아니고 송화인, 수화인 모두 그렇죠. 어, 이러한 것이 이제 상당히 갖춰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가능할 것이냐. 의무성일 두 번째는 선화증권의 전자식 교부 배서 양도 상환 등 일체의 절차는 서류 없이 그 정부가 여러 당사자 간의 국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므로 이들 자료를 보관하고 전세계 가입자에게 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함한 신뢰서 있는 어떤 국제적 중립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선화증권이 유통이 되지 않는다면 뭐 그냥 운송인이 이러한 시스템을 각각 운영해도 되겠지만 어, 이것이 유통되는 과정을 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운송이 많은 전세계 많은 운송, 은행, 어, 이러한 그 송, 송아인, 소아인들이 모두 여기에 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이 시스템 안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신뢰에서 있는 어떤 국제적 중립기구의 설립이 필요한데 사실은 음, 이러한 중립기구로 인정이 되어버린다 전세계의 선화증권과 무역을 거의 지배하는 위치에 가게 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설립하는 것을 또 견제를 심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셋째는 관련 당사자들이 동방식을 채용하여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업무수행 범위의 한계와 등으로 당사자의 권리의 무를 명확히 할수 있는 약점, 즉 어,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전자자료에 대한 법적 정보력, 전자서명의 유효성, 전자정보의 보안, 전자생활증권과 관련된 통신당사자의 책임 등에 대해서 해당 국가들의 법규의 보안은 물론이고 국제무역관련 협약 내지 규칙등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어, 의 규칙이 아닌 국제협약으로서의 하나의 그 법령이 통일법규가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될지가 어, 선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법규가 나오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하중권 유통과 관련된 책임주체가 명확해야 되고 이들 책임주체의 책임부담 능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종이 서화증권을 사용할 때는 운송인이 어, 이러한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데 본래로 어, 서화증권은 운송주체는 운송인이지만 서화증권의 어, 발행과 유통주체는 전자적장치인 서버의 관리주체인 본래로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은행이라든지 선주, 운송인, 화주 등이 모두 가입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러한 책임주체가 법적으로 명확해지고 어, 명확해지고 제도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여섯째 전자선화증권 사용 필요성을 제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고속성 문제의 해결인데 어, 사실상은 무역결제 시스템, 대금결제가 걸려있다 보면 은 선화증권을 비롯한 신용장이나 화환음을 결제하기 전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아무리 전자화시킨다 하더라도 어,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대금이 결제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 전자문서가 왔다고 해서 그냥 클릭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심사 과정은 여전히 줄어들기가 어렵다고 보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볼수 있고 약간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은 어, 유의미한 정도로 줄어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일곱 번째, 그 법적 성질로 볼때 전자선화증권을 전자문서증권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용할지, 전자등록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용할지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자등록시스템이 좀더 안정적이지 않느냐고 보기 때문에 우리 상법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어, 도입을 하고 있지만 어, 국제적으로 이것이 모두 이제 인정되는 제도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선하증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다른 그 무역서류와는 달리 어, 결제 시스템 또 어, 운송 계약의 이행 시스템의 양자를 어, 동시에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더 효과적이고 또안정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는지 이러한 제도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 확실하게 이렇게 규명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어쨌든 이 부분은 선결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본래로 시스템과 상법의 시스템은 전자등록 시스템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전자등록 시스템에서는 우리나라의 증, 증권전산원과 같은 하나의 등록기관이 필요한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 이러한 등록기관 설립이 과연 가능할까? 또 이러한 기관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케이스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등 문제가 될수 있다. IT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경제활동 분야에서 전자화가 급속히 보급되고는 있지만 적어도 현행 무역결제 시스템화에서 설라증권의 전자화는 그리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많이 해서 어,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상 그 전자선화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는데요. 오늘 퀴즈는 전자선화증권과 비교하여 서면선라증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잘못 설명한 것은 아닌데요한 5가지 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그3 9개 강좌를 통해서 선라증권에 대한 강의를 모두 어 수행을 했는데요 어, 반복해 가면서 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어, 나면 은 선아주권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 여러분들이 실무나 업무를 하다가도 어, 궁금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다시 복습을 해보시면 좋듯 을 합니다 어, 미흡한 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어, 꽤 짧은 시간이라면 짧고 길이라면 긴 시간인데 선화증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학습뿐만 아니라 실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선화증권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